정부가 지난 금요일 부동산 정책 발표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서 극소수가 들렸던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. 단기 차익을 누리는 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. 아울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돼야 합니다.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은 다 아시겠지만 무려 30년간 2년 에 머물고 있습니다.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정월세, 전월세, 인상폭, 상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 이미 당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. 무주택자, 청년세대, 일반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도 7월 임시회를 통해서 반드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